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에 지내다 보면 달러 대비 베트남의 화폐인 베트남동의 가치가 정말 빨리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2008년에는 1달러당 기준 매매율이 16,610동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18년까지 급격하게 40%가 증가하여 23,260동까지 오르게 되었었죠 때문에 당시 부동산 시세 차트를 이용해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최소 40% 올랐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해석한다면 집을 안 사고 그 돈으로 달러로 가지고만 있어도 동화 대비 가치는 40% 오른 것과 같은 결과였는데 말이죠. 이러한 베트남의 화폐인 동화가 계속해서 평가절하가 되다가 결국 지난 25일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의 좌국 화폐인 베트남동의 달러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유한화만 신경 쓰느라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은 터지게 되어버렸죠. 베트남 화폐 동해가치가 4.7% 절하됐으며 베트남 정부의 국영은행을 통해 220억 달러의 외환을 사들임으로써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케이스가 고의적 환율 조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올라야 좋은 것이고 떨어지면 안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국 여행을 일주일간 가는데 2,000불 정도의 경비를 생각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환율로 237만원을 들여서 환전을 해야 하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3불짜리 핫도그를 먹게 된다면 대략 3,500원이라는 돈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 1달러당 100원이라면 미국에 가서 핫도그를 먹는데 300원만 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월 생활비를 3000불씩 쓴다면 매달 350만원 이상의 돈을 보내주다가 30만원씩 보내주면 됩니다. <웃음> 앞서 말했던 개인의 입장이 아닌 수출의 비율이 높은 기업의 입장과 세금을 걷게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볼펜을 타국가로 수출을 할 때, 한 개당 0.1불에 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환율이 만약 1불당 만 동이라면, 이 기업은 볼펜 한 개당 천 동의 매출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환율이 1불당 2만 동이 되면, 그 기업의 이익은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할 경우 또한, 달러 대비 동의 가치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일수록 더 유리하고, 물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국 화폐의 환율만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큰 도움이 되겠죠. 타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행위, 즉 환율 조작을 하게 되면 부당 보조금의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를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계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즉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국가의 수입품에 안해 징벌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공정교역을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에 베트남이 첫 케이스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에서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한 타이어 제조업체들에게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환율 조작이 발견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의심의 여지가 보이게 되어 환율 조작뿐만 아니라 과세 프로그램, 수입 대체 보조금, 타이어 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나 베트남의 트란투아난 무역장관은 베트남은 일상적인 환율 정책을 시행했을 뿐이고 수출품의 경쟁력을 위한 목적의 환율 조작은 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베트남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보복 조치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